Amen. Mm -hmm. 안녕하세요. 주택 서포터즈 7기 1조 시작이 조택의 김재헌입니다. 오늘은 오프라인 모임으로 영재 컴퓨터에 와서 체험을 했습니다. 수냉 컴퓨터, 요즘에 하이엔드 컴퓨터가 많이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수냉 컴퓨터도 관심이 많았었는데, 일단 너무, 너무 신기해서 처음에는 계속 쳐다만 봤는데, 설명도 잘 해주시고, 수냉 컴퓨터에 대해서 너무 상세하게 알려주셔가지고, 많이 배웠고, 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